친구들 안녕 쌤쌤의 주산쌤이에요. 오늘은 주산 기초 총정리 0에서부터 9까지 문주법을 예상 문제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잘 따라해주세요. 자첫 번째 0에서부터 4의 원주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지 검지 뽀뽀하고 털고 자잘 보세요. 1 더하기 2 0그 다음에 답이 하나 둘셋 3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3 빼기 2, 높이를 3, 네, 답이 4가 되었습니다. 다음, 2 빼기 1, 높이를 3, 답이 얼마죠? 네, 4가 되었네요. 다음, 4에다 빼기 2 하니까, 네, 답이 2가 되었습니다. 다음, 3 더하기 1, 빼기 3 하니까, 1. 자, 여기는 너무 쉽죠? 자, 기본 운주법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 5에서 9의 운주법 친구들 그거 기억나죠? 자 엄지검지 뽀뽀하고 5. 5는 5 검지로 하라고 그랬죠? 털고 6 털고 7 털고 8 털고 9 6 7 8 9는 엄지검지 뽀뽀해서 동시에 놓으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털고 어, 초록색에 살까요? 잘 보이게 자1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1 빼기 3 얼마죠? 네 6이 되었네요 자 두번째 3 더하기 6 동시에 놓습니다 6 빼기 7 동시에 빼야죠 7그 다음에 6 동시에 놓습니다 6잘 보세요 6 더하기 0 아무것도 없죠. 더하기 그러니까 하나 5, 6, 7, 8이 되었습니다. 다음 5, 2, 더하기 2, 빼기 8. 잘 보세요. 빼기 8. 네, 이렇게 뺐죠. 더하기 6. 자, 답이 7이 되었네요. 다음 6, 빼기 5, 더하기 8. 빼기 9, 높이를 7. 네, 답이 7입니다. 다음, 7 빼기 6, 높이를 7 더하기 1 빼기 7. 답이 2가 되었습니다. 자, 친구들. 1 0부터 9까지 놓는 거 정확히 알았죠? 자, 요 운주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운주법 대충 하면요, 어려워요. 손이 막, 다중에는요, 꼬여요. 꼬여서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운주법 매우 중요합니다. 운주법 정확히 하고, 다음 시간엔 제가, 어, 보수, 보수의 가감산, 더 하는 거, 더 하는, 가감산이 아니고, 더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친구들, 어렵지 않아요. 어, 어 주산 연습 문제를 하고 싶다. 연습 문제집을 어디서 구매하느냐 서점에도 있고요 요즘은 쿠땡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쿠땡에서도 한번 구입하셔도 되고요 가장 기초부터 구입하셔서 천천히 하나씩 풀어보세요 연산 주산 연산 잘 배워놓으면요 초등 수학 고학년 너무 쉽게 나갑니다 수학에서 연산을 빼놓으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들 기초 완벽하게 해주시면 제가 심화로 들어갈수록 차분히 하나씩 정확히 가르쳐 주면서 예상문제도 친구들이 어려워하거나 어려, 오답 나오는 걸로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이죠 기초, 기초원집법 완벽하게 완벽하게 연습시켜 주십시오. 자 친구들 안녕